안녕하십니까 코스모사키 성기영 과장 박종구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토록 기대하던 명기를 찾아서 네 번째! 명기를 찾아서! 네 사실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 심벌들을 조합을 해서 나만의 소리를 이제 찾고자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좋은 조합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좋은 조합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문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소리는 겁나 좋아요.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난감해서 이거를 또 사자니 이거 뭔가 또 아까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심벌의 이제 조합을 저희가 찾아보고 고객들한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질전에서 이제 항상 연구하는 그 스택스의 가장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FS 스택스. 라는 심벌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니, 스택스 심벌이 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드러머들이 사운드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스플래시 있죠. 작은 심벌 있죠. 스플래시를 치면 뭔가 이렇게 높잖아요. 음이. 켠하고 높은데 피치가 좀 낮으면서 뭔가 좀 효과적인 사운드가 없을까 이제 연구를 한 끝에 드러머들이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렇게 겹쳐서 큰 거에다가 뭐 작은 거를 쳐서 이렇게 겹쳐서 쓴다거나 또 어떤 드러머들은 어? 나는 차이나를 겹칠래. 네, 예, 차이나 심벌, 미, 이렇게 좀, 좀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스택스 소리가 힙합 음악에서 쓰던 그 소리 중에 미디로 만들어진 소리예요 그래서 그 힙합에서 쓰이는 그런 소리를 찾고 찾다가 해외 뮤지션들이 이제 이런 심벌들을 겹쳐서 쓰면 이런 소리다 어? 들어보니까 이거 미디에서 나던 그 소리인데 라고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붐이 생긴 거죠 스택스 사운드의 대표적인 단어를 생각하면 힙합 네. 그러니까 어두운 트레시한 소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오, 지금부터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좀 언박싱을 하면서 구성품 또 소리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까보겠습니다 네. 박스 디자인이 좀 이쁘네요 네. 아, 오 뭐 이런 이제, 이제 매뉴얼이 있네요. 첫 번째로는 심벌을 겹치는 용도, 그러니까 스택스로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스택스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클로즈 아이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이게 들어 있네요. 이걸로 예,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될것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질전 스택스 전용 마운트예요. 이거 음. 하나로 스택스도 사용할 수 있고. 클로즈 하이에 또 사용할 수 있고 음. 요게 없으면은 일반 심벌 스탠드를 이용해서 클로즈 하이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긴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탁! 아골, 영골. 네, 여기에 보시면은 FS 스택스 10인치라고 써 있습니다. 지름이 25cm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제 구멍이 뻥뻥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세팅할 때 이건 뭔가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거는 스택스의 바텀 심볼. f p s 스택스 10인치 지름 25cm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바타면 이게 좀 무겁나요 이게? 무거워요. 어, 그러네. 네. 네. 아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이게 좀 탑답게 좀 약간 가볍고 이건좀 무겁네요. 저희가 지금 신발을 둘다 깠잖아요. 네네. 까고서 느끼신 게 뭐가 있어요? 이 골드 느낌이 좀 약간 밝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색깔 자체가 회색 느낌이 나는데. 좀 어두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거와 어두운 거에 뭔가 좋아?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피아노에서 낮은 도와 높은 도를 쳤을 때 이제 옥타브를 쳤을 때 소리가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두꺼워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스택스는 높은 음의 심벌과 낮은 음의 심벌이 만났을 때 뚜렷하고 임팩트 있는 소리를 내준다 라고 이제 질전은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FX 스택스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도와드릴 건데요 설명 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심벌 스탠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제 일단은 다 풀어주세요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자이두 가지를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택스처럼 이렇게 이제 겹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두 번째는 이렇게 U.F. 모양처럼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겹쳐서 했을 때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신발 이제 마운트가 있는데, 이풀어 주고 이 펠트 이 요거는 뭐 하나 하셔도 되고 두개 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맞아요. 두 개로 해볼게요. 네 개가 들어있으니까. 네, 네개 들어있으니까 해볼게요. 네. 먼저 스 스테... 네, 겹쳐놓고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반대 뒤집어서 이렇게 네. 이제 솜 끼고 펠트 끼고, 닫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나사가 길어서 한참 돌려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 나사는 이 스텍스로 하이에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일반 스텍스로 사용할 때는 굳이 얘를 맞아요. 쓸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쪼였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로, 짠, 요렇게. 오, 그 다음은 이제 하이에 세팅 한번 해볼까요? 네네. 하이에처럼 바텀 심벌을 이제 탑심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사용할 때는 밑에 이 펠트 같은 경우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끼시면 EFX 느낌을 내주는 이런 클로즈 아이의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세팅은 하이의 세팅이에요. 일단은 뭐 인치수가 10인치인데다가 하이의 세팅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시는 소리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돌려서 쪼이고 풀리고를 하면은 분명히 다른 소리가 나겠죠. 제가 지금 한 세팅은 약간 좀 타이트하게 많이 쪼여 놓은 상태에서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하이에 세팅으로 하니까 심벌을 두 장을 똑같이 겹쳤을 때보다 저음역대가 조금 센것 같고 이거를 조금 조이니까 소리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럼 반대로 이 제가 제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풀렸어요 이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여여음이좀 여, 약간 길듯하네요 그렇죠 풀 플로니까 하이가 살면서 저음역대가 조금 빠졌죠. 그러면서 서스테인 아닌 서스테인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 세기는 여러분들이 연주하시는 음악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스택스 세팅으로 일단 저희가 바꿔봤는데 첫 번째로는 조금 조여놨어요. 한번 쳐보시겠어요? 아까 조였을 때랑 뉘앙스는 비슷한데 뭔가 좀 저음이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금 더 소리가 조금 더 가벼워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제가 제좀 세팅을 풀어볼게요 지금 연주를 해보니까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소리가 좀 약간 우리 그 국악? 기각계랑도잘 맞을 것 같다는 꽹과리 말씀하시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잘 맞을 것 같아요 국악계랑 저희랑 이렇게 퓨전으로 할때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퓨전 음악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힙합 음악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 이게 좀 약간 음이 높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죠? f x 스 스택스 같은 경우는 8인치부터 16인치까지 있습니다. 하이에으로 쓰실 거면 1 4인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보통 이제 스택스를 사용을 할때 이제 구매하시는 심벌이 뭐 장당 뭐 20만원, 25만원 보통이래요. 음. 그두 개를 사면은 50만원, 60만원이 바로 돼요. 근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거 8인치는 18만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싼 16인치는 3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게, 그게 비싸진 않네요. 네. 되게 저렴하죠. 그냥 한 장에 18만 원짜리 신벌도 요즘에는 되게 찾기 힘들어요. 아유, 소리도 소리지만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포인트는 안 깨져요. 신벌이 생각보다 두꺼워요. 두꺼워서 잘안 깨져서 정말 두고두고 오래 쓰실 수 있는 그런 신벌임에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FX 스택스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코스모스 악기 및 저희 코스모스 악기 대리점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및 연락 부탁드립니다 근데 정말 이 영상 나가면 정말 많이 연락을 주실 것 같아요 많이 구매를 하실 것 같아요 명기 인정입니다 명기 인정 명기 인정! 와. 지금까지 저희 그 명기를 찾아서 사탄 FX 스택스 네, 시리즈의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성규영 과장, 박종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